사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었는데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 저를 이쁘게 만들어주신 이진수 원장님, 미태희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페이스라인 사랑합니다.